자, 목사님 오늘 읊조려 볼 말씀은 어디 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 중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뭔가를 잡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네. 큰 대제사장 완전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시는 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시는데 네. 의외로 마지막에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하다 하다 하면 아, 네. 처음부터 항상 이분을 잡고 음. 굳게 붙잡고 가면 반드시 큰 대제사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아멘. 도와주시지 않는 문제가 없는데 아멘. 외롭고 어, 고독한 싸움을 할 때가 많은데 네. 오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주신 주님의 힘으로 아멘. 어, 하루하루를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아멘. 음. 자, 여러분들 나중에 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시간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연주음악을 지금 3분가량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소리를 내서 입으로 반복해서 읊지로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목사님 이렇게 읊지어다 보면 은 예. 가끔 어떤 걸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예. 그때는 하가다를 잠깐 쉬고 기도로 갔다가 와도 되나요? 그러죠그 네. 자체가 네. 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가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떠오르는 기도를 말하는 것도 화가 나거든요. 음. 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데 네. 사실은 말씀 자체도 기도고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읊조리는 게 단순한 읊조림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말을 내가 반복해 주는 건 그분과의 깊은 공감과 대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은밀한 의미에서 하가다가 기도인데 네. 떠오르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하가다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목사님은 무슨 네. 질문을 들어도다 긍정을 해주시니까 네. 항상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네. <웃음> 아직 있는 대로 말씀 드리립니요 <웃음> 아, 거의 수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또 아, 오랜만에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큰 영광입니다 <웃음>